i still need to recover from another l o v e would you be here for me 그래해 저는, 저는, 저는, 저는, 저는, 는 저는, 저는, 저 야, 여기 오랜만에 힘든 하루가 끝났다. 교수님이내 이름을 외워버리셨다. 오늘 계속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너무 너무 당황했어요 정말. 아참제 이름이 외우기 쉬워가지고 중국 학생들이 많거든요. 한국 학생 이름을 외우기가 쉽잖아요. 오늘 세 번의 질문을 받았고 한 번은 모른다 그랬어요 몰라서. <웃음> 오전 업무를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. 네. 뭘 찍는 음, <똑 lava> 소금빵 이거는 카야버터. 아우어는 안에가 완전 모닝빵처럼 막 맛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에 너무 맛있. <웃음> 이건 진짜 시작을 하면 안 되는 빵이에요. 코코넛빵에 카야버터. <웃음> 시켜 회사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지금 시간은 9시 30분이고요. 어 약간 서울 사투리 같지 않아? <웃음> 동생 출근길을 동행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카페에서 일을 하려고요. 동생이 초보 운전이어가지고, 제가 같이 가줘야 될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전주등이 꺼져 있다고? 이제 동생에게 주차만 잘 알려주면 돼요. 등록 차량. 사실, 운동장에다 그냥 대도 되긴 하는데, 여기도 한번 대보실게요. 야, 이거 봐. 이건 안 돼. 이거는 진짜 헷갈려. 백미러를 보고 들어가. 이제 여기서 동생을 한 2시간 정도? 두세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내 이번 브이로그는 자가격리 끝난 후 증상 이런 거거든. 오늘 컨디션 다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코맹맹이 소리 계속 나고 얼굴도 많이 붓고 목소리도 살짝 갔죠 약간 후유증이 있지 않나 그리고 체력 저하도 후유증 중에 진짜 큰 증상인 것 같아요 와 진짜 부었대 얼굴 썸네일 해볼까? 아니 나도 완전 빵 떡인데 얼굴이? 이렇게 <웃음> <어떻게> 안 고파? 응아뭐 <웃음> 뭐 시켰어? 하니 너무 먹어 <웃음> 배고파 귀찮다 귀찮다 어? 너 배고파 <웃음> 진짜 유튜브 유튜브에 미친 자들 <웃음> 나 오늘 아침 찍을 날이 없어 자, 스이에 나오 주십시오. 나일까? 나일까? 츠 고. 집 찍었어? 음, 흐리고, 오, 그래도 이제 주유까지 했네. 어. 오늘 컨디션이 <웃음> 오늘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습니다. 그래도 지금은 오후가 돼서 좀 괜찮은데 이게 코 앞이 엄청 맹맹하고 얼굴도 막 엄청 부은 느낌이고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여기가 여전히 가슴 쪽이 폐가 좀 이게 <웃음> 뭐라 그래야 되지? 폐렴 걸린 것처럼 되게 답답한 느낌도 남아있고요. 열은 딱히 없고 증상도 없어서 조금만 무리했다 싶으면 이렇게 컨디션이 금방 나빠집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러 동사무소에 가려고 해요. 이게 확실히 한번 걸리고 나서 직후에는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아 그동안 이제 격리했을 때쉰게좀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렇습니다. 몸에서 막 갑자기 막 열이 날 때도 있고 이래서 제몸 상태를 제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. 자꾸만 컨디션은 컨디션대로 나쁘다 보니까 상쾌하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고 뭔가 계속 약간 불편한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눈도 되게 아프고 머리도 맹하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하나 먹었어요 타이레놀 먹어서 그나마 두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두통이 너무 심해서 깼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코로나 후유증인가 아니면 제 컨디션이 그냥 안 좋은 건가 너무 춥더라고요 자는 내내 막 몸살 걸린 사람처럼 막 추워서 부들부들 떨다가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열이 막확 올라와 가지고 그렇고 약간 계속 피로감을 느끼고 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 자가격리 끝내자마자 막 열심히 우다다다 살았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코로나 지원금을 타봐야겠어요. <웃음> i n s to me.